만났나? 기억 안나 근데 그게 중요해? 하이볼릭 라벨 5넌 너무 핫하니까 얼음 좀 챙길게 하이볼릭 라벨 5 언제 어디 가든 떨어지지 말자 자꾸 떨어지면 가방에 넣고 다닌다 하이볼릭 라벨 5 오늘은 잊어보려 했는데 잘 안되더라 하이볼릭 라벨5 꿈속에서도 난 너를 만나 하이볼릭 라벨5 사랑에 취한다는 말 진짜였나 봐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미즈는 하이볼릭 라벨5